어, 왜너걸로 가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카도 된다. 오케이, 가자, 가자. 나 어그로 핑퐁 다 끌렸어. 내일 바로 본섭에 적용될. <웃음> 야 히드라까지 너프시켜? 히드라에 제드 너프면은 티어 밸류는 좀 떨어지긴 하겠네 자 일단 제드 너프에 대해서 내 생각인데 나는 지금 전 시즌하고 이번 시즌하고 제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히드라라는 템트리 하나 때문에 지금 제드가 좋아진 거고 뭐... 저도 써도 지금 느껴도 어? 근데 이번 시즌 왜 이렇게 좋지라는 생각이 또든게 뭐냐면 상체 게임이 바뀌었잖아 근데 이게 원래 제드가 1대1 구도는 솔직히 개압도긴 해요 피지컬 차이긴 한데 엄청 유리해요 근데 아이템 때문에 제드도 같이 동시에 너프 다 너프 먹이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이템을 너프를 먹이는 것까지는 좋아 히드란 너프 먹어야 돼 이거. 이거는 내가 해도 아, 존나 사기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 근데 제드가 너프를 먹인다면 과연 무엇을 먹을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만약에 제드 Q나 군 건든다? 진짜 제드 접는 게 맞을 것 같아요. Q 건드는 순간 그냥 제드 안 하면 돼요. 밴률 사라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W가 한번 먹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제드가 w 선마도 유행하면서 제드는 사기가 맞아요. 제드는 사기가 맞는데 그게 히드라 때문에 사기가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사기였던 건지 그거를 봐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해봤자 네. 어차피 너프니까 화이팅 네. 합시다 네. 근데 사실 제드가 왜높프 먹은 줄 알아요? 제드가 높프 먹은 이유는 네. 바로 예. 이 S215 제품을 안 써서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이거는 네. 협찬을 받았는 진 유튜브용 다 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 제가 봤을 때딱 그거인 것 같아요 fpx 게임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강추드립니다 진짜 이게 10만원대 상당에서 가장 잠, 잘 팔린 상품이거든요 아침, 아침에 아침 많이 출근하시는 분들 있죠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 딱 이거를 끼고 있으면 약간 기마개 같은 역할이 되기 때문에 되게 활용성이 좋다는 점 자 그리고 사실 협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 협찬은 네 이것도 똑같은 네, 슈어 그 제품인데 네망원경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마이크인데 이거는 이제 뭐 유튜버 분들한테 많이 강추한다는 그런 네, 가격이 비싼만큼 여러가지 기능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거는 나중에 ASMR 할때 쓰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품 네 아유 협찬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오! 다 아 팀은 왜저러냐 아. 근데 진짜 제드가 좋아진 이유가 하나 더 있네 라클이 너무 좋아져서 제드가 또 사기가 됐네 라클만큼 구렸던 제드가 갑자기 라클이 1티어 넘버가 됐어 사귈 만하다 죽었 다, 죽었 다, 죽었 다, 죽어 다, 다, 어 다, 와 캐리어 줄게 형들 EW 안돼 이거 잡을게요 그냥 바로 오. 아좋겠다 <웃음> <웃음> 나 할거야 이거 할거야 할거야? 야, 이게 이렇게 돼? 힘도 궁, 뺏긴 거아쉽다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바만바람바람바로바로바로바바로바로바로바로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아이씨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한타 때, 유미 나타는게 맞겠지? 좋겠죠? 힌트 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봐봐, 봐봐, 봐봐. 어, 야, 야, 야, 야, 야, 왜너 골로 가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가도 된다. 오케이 가자 가자 나 어그로 핑퐁 다 풀렸어. 흩어. <목소리> <팬타! 목소리> 아, 아 게임 끝나야 되구나. 아, 이긴것 같은데? 아, 오오오오오 아, 안될것 같은데요? 아, 빠져라. 와, 이 게임 뭐야, 이거. 선열. 지지. 아... 자 아무튼 제드 너프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먹을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의 예상은 W인데 님들 생각은 이제 어떤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